적의 고친 기세를 이용해 적을 제압하려 하느니 바다 위의 성이라니 다치도 지도하는... 않나 영감은 대체 어찌 싸우려 하십니까? 조우센 세바스와나사레를 대하시오 복가이슨 <목소리> 샤치옥코와 복가이 <목소리> 후아모 토리노족 카네바나랑 지금 우리에겐 압도적인 승리가 필요하다.